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자음 시옷, 지읒 치읏의 이름과 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we are going to learn 한글자음 시옷, 지읒 치읏. 지금 여기에 보시는 한글자음 세개가 있습니다. 이름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Say it with me. This consonant name. 시옷. 지옷 지읏 지읏 치읏 치읏 그 다음에는 소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it with me, this consonant sound. 스스츠쯔츠츠 <목소리> <쥐, 쥐, 쥐, 목소리>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한글은 선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변하는 소리 글자입니다. 시옷이 기본이 되는 글자입니다. 한글 자음 principle theory is add a line theory. This is basic sound S. If you want to make a Z, just add a line, it becomes Z. This is Z, add a one line here, it becomes CH. Add the one line, sound is more deeper and rougher. S, Z, 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ay it with me again, it's name. 시옷. 시옷. 지읏. 지읏. 치읏. 치읏.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리를 다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it with me, it's a sound 스스즈즈 자, 지금 보신 것처럼 ㅅ, 치 ㅊ은 소리가 비슷하게 나는 자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한 가지는 이름이 시으시 아니고 시옷이라는 겁니다. Not 시으. You can pronounce it correct. 시옷. 이옷탈때 옷입니다. 시옷. 시옷. 지으. 지으. 치으. 치으. 자 오늘은 한글 자음 시옷, 지으. 치읓을 발음해보고 그 이름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